안녕하세요! 원샷맨입니다! 착! 오늘은 개토레이를 마셔볼 건데요. 얼음이 등컵에 한 번, 얼음에 안 등컵에 한 번, 이렇게 마셔볼 거예요. 그러면 원샷해 보겠습니다! 착!